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 센서를 활용해서 어, 경기를 할수 있는 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이벤트에 어이 핑크 색깔 블록 맨 위에 있는 핑크 색깔 블록이 여기 이벤트에 있는 블록이에요. 이 이벤트에 있는 블록을 가져와서 어,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에 따라서 어, 알파미니를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 초록 색깔 실행 버튼 위에 보시면 조이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우선 조종기, 조종기 같은 게임기 어,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클릭 어, 버튼 확인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런 블럭들을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종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조종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 그리고 A, B, X, Y 이런 버튼을 클릭해서 어, 다 어떠한 동작을 할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은 보기나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다양한 코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각각 어, 버튼마다 내가 어떠한 코딩을 할지 정하,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어,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푸시업, 푸시업을 할수 있게 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악수하는 동작을 할수 있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이제 초록색깔 버튼을 클릭해서 코딩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코딩 모드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코딩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더 누르면은 이 코딩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블럭 운행 중, 블럭 운행 중이라고 떴을 때 지금 이 코딩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기울었을 때 앞쪽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제가 반대로 코딩을 짜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 보기나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것을 보기를 눌렀을 때는 악수하는 동작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푸시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시하는 동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